자 오늘은 한국에서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한국의 대학생활과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게임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그린블루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어서 기대되는데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네첫 번째 팀은 한국의 음식 문화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진밥 대 된밥. 하나, 둘, 셋. 진밥. 오. <웃음> 우리 <No. 웃음> <아유, 웃음> 음, 어, so 진밥을 so... 알아? 어. 아, 알죠. 근데 나도 사실은 된밥이 <웃음> 진밥 비슷한 거 아니야? 된밥이 뭐지? 진밥은 약간 죽 같은 거. 어, 그렇지. 그거는 아는데 된밥이 뭐야? 된밥은? 헐. <웃음> 너의... <웃음> 죽 같은 어. 거? <웃음> 죽 같은 거좀 발음에 좀 주의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웃음> 네. 잘 익은 기춘김치 에 겉절이 김치 하나 둘셋 겉절이 겉절 <웃음> 근데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약간 아 그거 그, 그래 약간 라면이랑 먹을 땐잘 익은 김치고 음. 약간 음. 밥이랑 먹을 땐 겉절이 너무 많이 잘 익었지 아 너? 한국인이야? 응아 <웃음> 구멍 빼 찐먹 하나 둘셋 찐먹! 아 찐먹 찐먹 잘못해 아 근데 나 이거 너무 애매해 나, 아, 미안해요 나는 약간 그 단먹이라고 해서 소스를 깔먹 깔먹 와이 표정 싸늘하다 아니 아래에다가 소스를 깔고 그 위에다가 탕수육 나오는 것도 그게 부먹 아니야? 다음 문제 주세요. <웃음>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냉면과 마국수대 찌개와 밥. 하나, 둘, 셋. 마국수 <웃음> 한국 문화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웃음> 하도 고기하고 찌개랑 그거 너무 많이 먹어봐가지고. 단짠이 있듯이 음. 이렇게 차가운 거 뜨거운 거이 조화도 굉장히 중요해. 근데 아, 그때 보자가? 기분에 따라 달라. 음. 그때 그때 달라요 사실. 어. 막 고르라니까 고르긴 했는데. 음. 소주, 세, 맥주. 하나, 둘, 셋. 맥주. 소주. 안 먹습니다, 여러분. 네. 잘 먹지는 않지만 뭐 좋아한다면 뭐 맥주가 <웃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제생각엔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팀은 어, 대학 생활을 주제로 밸런스 게임 진행할 건데요. 준비 되셨나요? 네. <웃음> 아,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월요일 공강 대 금요일 공강 하나 둘셋 월요일 공강. 공강 예? 응? 야언제쪽 금공강이야 <웃음> 아 이제 빡 공부하고 이제 빡 쉬고 이렇게 해야지 <웃음> 남들 어? 일할 때, <웃음> 월요일날 병 생길 때나 혼자 쉰다? 세상 <웃음> 생각... 그거만큼 행복한게 없어 진짜 <웃음> 아니야 원래 금요일 불금이란 말이 괜히 있겠니? <웃음> <웃음> 진짜 안 맞는다 <웃음> <웃음> 나는 4시간, 세번 환승하는 토학트 학교 앞 열악한 자취방. 근데 이 자취방이 온수도 안 나오고 매일 벌레 여러 마리가 발견되는 자취방이에요. 하나, 둘, 둘 셋. 왕복. 어, 아, 저 왕복. 어. 아저 벌레 있는 데서 잠못 자. <웃음> 날. 난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물이 들면. 맞아, 맞아. 근데 아유. 딱 씻고 나와서 하이 개운해 했는데 옆에서 벌레가 <웃음> 안녕. 이러면 <웃음> <웃음> 어, 그 방에서 잠못 자. 자도눈 떴는데 배위옆 자기벌레가 군모니. 4시간이 아닌가요? 걸어서 3분, 뛰어서 1분인 지하철 환승거리인데 다음 열차가 1분 있으면 도착할 예정이에 그런데 1분 안에 전력 질주하여 타기 네, 그냥 걸어가고 다음 열차 타기 하나 둘셋 그냥 걸어가기, 걸어가기. 음. 음. 저는 1분인 뭐 5분 정도 남았어으좀 좀 살짝 빨리 걸을 수 있는데 1분? 그거는 절대 타지 못할 거라는 걸알겠다요 저는 그냥 고상하게 걸어갔어요 네. 나는 여유로운 현대인 팅크를 <웃음> <웃음> 할때 PPT 만들기 대 발표하기 하나 둘셋 발표하기 어, 아, 아, 뭐. 저는 말을 진짜 못 이게 대본을 대충 써놔서 기승전결 이거를 이제 대충 머릿속에 익혀놔야 되는데 즉석에서 말하면 제가 말하다가 약간 길딴 길로 많이 빠져가지고 저는 히피티 <웃음> 완전 어, 히피티. 히피티 저는 진짜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런 뭐, 응. 제가 등장하면 진짜 거의 어느 <웃음> 보다 나올 수 <수도> 있어 요르하면 <웃음> <같이> 되겠네 <웃음> 어, 내가 발표할때 발표하는 거는 괜찮아 <웃음> 술자리를 하던 중에 막차를 놓쳐버린 상황이에요 한밤중에 택시타고 기가하데 다음 날 아침 첫차 타고 기가 하나 둘셋택시 택시 택시... 요즘 몸이 예전같지 않다 <웃음> <웃음> 밖가 내가 30. 들었다 <웃음> 몇 살이시나? <웃음> 한 마흔 정도 됐다는소문이 있어요 이제 나이랑 다지이런것치지가 않다 방학 동안에 인터넷 하지 않기 대 친구와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않기 하나 둘셋 친구랑 안 만나 아, 진짜 <웃음> 근데 저도 친구 안 만나요 <웃음> 인터넷 없으면 숙제 못해 드라마도 유튜브 못봐 드라마 못봐 아, SNS 이런 거 아무 것도 못해 친구 안 만나면 그냥 그런 거다 하면 돼 <웃음> 인터넷 최고 <최근. 웃음> 네 여기까지 블러스 게임 끝이고요 두분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는데 저희 친구의 색다른 모습도 알게 됐고 여전히 냉철하네요 <웃음> 저랑 맞는 부분도 많은데 안 맞는 부분이 더 많아서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사실 밸런스 게임이 어. 두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지만 사실 둘다 좋아 음. 어 나도 그런 음. 게 많았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고르는데 힘들었어 어. <웃음> 이거 영상 시청하시는 외국인들은 또 다른 한국 음식 어떤 게 있을까 생각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린블루 친구들의 취향과 성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밸런스 게임을 통해서 한국의 음식 문화와 대학 생활을 더 흥미롭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벌써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